한 s y p 죠 y Psy, p s 이 p 제가 이제 찍었던. 랩스! 화보 현장 왔습니다. 네. 어, 제가 저번에 찍고 나서 너무 좋은 이렇게 추억이랑 분위기가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한번더 진짜 찍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번더 찍고 싶다. 근데 흔께한번더 나오게 돼서 굉장히 신났어요. <웃음> 오늘 혼자서 이제 마지막 세착장을 더 해야 되는데 어, 열심히 해보려고요. 다 끝났습니다. 아, 고생했어요. 네. 마지막은 어 되게 좀 약간 힙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힙스럽게 좀더 힙스럽게 노력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몸이 되게 자연스럽게 가는 대로 가가지고, 재밌었어요. 마지막이 제일 재밌었어요. 다음뭐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확실하게, 샤프하게 해서 멋진 사진 남겨드릴 테니까, 일단은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 엘리스 사랑해요. 안녕!